당장 나가! 여긴 어디지?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? 흑흑. 그, 그, 넌 누구야? 난 조이야. 왜 울고 있니? 난 써니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나는 내 동생인 소니가 의문의 문 안에 갇혀있어. 찾으러 가려고. 내가 도와줄게. 돈이를 구하려면 조건이 있다. 그건 세 문제를 맞춰야 한다. 문제를 틀리면 영영 지하 감옥에 있어야 하니 조심하도록 첫 번째 문제다. 내가 도와줄게. 이거 신기하다. 여기 위에 있는 단어를 쓰면 돼. 오, 답은 철파여슨. 맞았어. 내가 도와줄게 계산기를 쓰면 돼어 답은 어 이게 어어 어... 어, 이게 답이다 와 우리가 맞췄어 이 노래는 뭐지? 어 내가 녹음해놨어 아이 노래 알라딘이야 살려줘 우리가 도와줄게 빨리 와 아, 우리 집 오니 너무 편하다. 그래, 맞아. 밥 먹어! 아이고, 엄마의 잔소리는 나갔다 올게. 어 여기 너무 편해. 우리 집 해야겠다. 모두들 안녕.